쓸어내리는 이런 동작들 이렇게 쓸어내리는 동작들도 보면은 블랙스 안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손을 모은 상태에서 교차 크로스를 여기도 교차네 크로스를 한 상태에서 쓸어내렸는데 여기서는 크로스는 하지 않았어 그냥 손바닥을 쫙편 상태에서 각자편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내려요 이런 동작들이 좀 요번 앨범에서 특징인 것 같아요 쓸어내리기 아잔잔고요벌어지고 진짜 요것도 지금 여기서 이 줄에서 멤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고 옆에 댄서분들이 저거 칼이 아니라 그래 채였구나 저걸 딱 들어서 행진 왜 우리 그거 있죠 전쟁을 우리가 했어 싸웠어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있게 피의 전쟁을 치렀어 승리해서 이제 행군하는 거지 춤 느낌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쳤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전까지는 싸우는 느낌 전투 중 전쟁 중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승리를 했어 승리자의 춤을 출것 같아요 행군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달라질지 아니면 비슷한 춤을 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약간 숨쉬고 지금 노래 분위기도 그렇죠 우리 정국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데 지금 노래도 살짝 홀리홀리 승자의 느낌 처음으로 되게 여유가 있죠 아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했던 그런 동작들이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진군해야 된다 명령을 전쟁 진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왕의 중호함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승리한 자의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진짜 좀 승리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, 그렇죠. 어. 저희 댄서분들도 북이 없어요. 하늘 보고 외치는 그런 움직임이 신한테 이제 우리 승리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, 고하는 그런 의식 같아 보이는 장면이에요. 그리고 몸 아이솔레이션이랑 에너지 활용. 이걸 되게 잘한 움직임이었는데 상체부터 넘어간 다음에 잠깐 멈춰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훅! 한 번에 그냥 후루룩 넘어갔으면 잘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춤으로 끝났을텐데 한번 갔다가 훅 잠깐이지만 멈춰줬다가 다시 가니까 뭐지? 하고 더빨려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 있는 춤이 됐어요 맛있는건마다 다시 보자 다시 맛있는건 다시 봐야죠 잘 튕겨줘요 어, 각 설, 음, 아, 오. 승리자 정국이 나와서 문을 열었어. 그리고 신에게 고했어요. 그 다음에 지민이 뒤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. 여기 이 장면에서는 이두 명의 정국이랑 지민의 관계성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, 꽃게, 사이즈로 왔다 갔다. 팔도, 펴서 사이드로 같이 주고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좀더뭐 팔이 아까보다는 더 펴져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고 어, 조금 달라진 걸까요? 승리했으니까 더왜 우리 마음 편해졌을 때그말 하잖아요 우거리 없어졌을 때 양손 양발 쫙 펴고 잘수 있겠다 요런 말 하잖아요 좀쫙아 <웃음> 뼛소리 났어요 펴서 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여기서 잠깐만 난 저게 나올줄 몰랐다 점프 이 안무가 이제 우리 무대 할때 무대 할때 아마 이 부분이 킬링 포인트 제일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포인트 그런 킬링 파트가 현장에서 직접 볼때요 부분일 것 같아요 대형이 처음부터 굉장히 위압감 있는 대형이었잖아요 그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대형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약간 아치형 다리 같아 보이는 그런 배경도 그렇고 댄서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위압감이 있었단 말이죠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건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 보였던 그 장벽을 뛰어 넘은 거예요 얼마나 상징적이야 넘어선 거지 방탄소년단이 이거 참 상징적이야 진짜 나뭘 뭐 본거지? 세상에나 마상에나 와 이제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승자의 춤 승자의 춤자제춤자의 춤을 춥니다 지민이 등장할 때랑도 좀 비슷하게 몸을 훅 치면서 나왔는데 더 클로즈업 로 상태로 치고 나와서 그럴까요? 훨씬 사람 미치게 만드네 가까이서 봐서 우리 승자의 춤 장벽을 넘어선 그 춤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승자의 마음으로 오, 훨씬 과감한 움직임이죠 어 방금도 어나나나뭘본 거야 방금 훨씬 과감한 움직임이면서 쭉 펴졌죠 일자 최대치 온몸 전신을 기울여서 대각선을 만들었어요. 사선. 과감하게 몸을 쓰고 있어요. 확실히 스텝도 훨씬 넓어졌어요. 와~ 표정 봐. 표정장엔 진짜 클로즈업. 표정장에 나. 어... 와, 그럼 발차는 거. 우리 발차는 거나 타는 거. 훨씬! 강렬해지고 지금 보면 아까도 눈빛이 강렬한 눈빛이었지만 조금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정공 눈빛 뭔가 이미 일어낸성취한 자의 그 당당함이 보이지 않나요? 아... 아... 아네이 쓸어내린 거아 쓸어내리는 거 너무 좋았고 이몸이 웨이브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가는 에너지 사용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아 금관악기를 뒤에 들고 나오시는데 아 그치 승리의 나팔을 불러야 되잖아요. 우리 승리하면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불러야겠죠아아아 어. 어. 방금 쭉 갈라질 때도 색깔별로 지금 갈라졌어요 색깔별로 흰색인 지민이랑 피 그리고 완전히 올블랙을 하고 있는 제이홉은 같은 라인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두 가지 색의 옷을 입고 있는 멤버들 RM슈가 정국은 또 한쪽 라인 그리고 한옷 안에 그래 저거는 봤을 때지인이 아니라 블루진이 아니라 얼룩덜룩 흰색 검은색이 얼룩덜룩 있는 그런 옷으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한옷 안에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 지는 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색상 밸런스 이것도 상징적이다 뭐 하나 그냥 가는 게 없어 아음 여유롭죠 아어아 아. 여기서도 쓸어내리는 동작이 또 인상 깊죠 온몸으로 팔로 쓸어내리다가 온몸으로 같이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이 위에 또 치명적인 표정 함께 보는 이 동작 아 미쳐 미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멤버들은 아까처럼 진격하는 듯한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다같이 소리 질러 아 미쳤다아 진짜 미쳤어 미쳤다는 말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저런게 입고 있는 의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게 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왜냐면 하 일단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일단 내 몸을 컨트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몸이 아닌 것까지 컨트롤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난이도 수치가 다다다다다다다기하급수 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아... 끼가 장난이 아닌 부분 뭐이끼 무대 매너 완벽해요 이게 아까 제가 이거 직전에 멈췄을때도 그림자가 뒤쪽에 댄서분들 그림자가 이렇게 쫙 일렬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같이 쫙 관계성 쓱 오우 하나로 ON 됐어요 하나 묶이는거 박수 박수 빨리빨리 빨리 일단 우리 박수부터 치고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집에서 무료로 보기 되게 미안한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아나 소름 돋았어 이 오늘 춥나? 여기에서 큰 특징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 블랙 앤 화이트 왜 먼저 블랙스완을 공개했나? 왜 블랙스완을 공개했는지 알것 같아요 그백조랑흑조가 대비되잖아요 그게 내 내면 외면 외적인 방탄소년단으로서의 아이돌로서의 나 그리고 내면의 나, 감춰져 있는 나,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나는 블랙스완, 흑조 이 블랙스완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할 거예요 보여줬는데 여기 언에서도 배경이나 의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딱 보여줬고 흰색, 검정색, 그리고 믹스돼 있는 거 이런 게잘 보여줬죠? 춤에서도 요 이런 부분이 대비되는 부분 서로 상반되는 이런 게 흐름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앞쪽 부분에는 좀 전투적이고 전투적이지만 비교적 소극적으로 몸을 사용한다 이랬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 승리자 전투에 이겨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에 가서는 온몸을 사선으로 정말 일직선으로 쫙 쓰는 그 블랙 앤 화이트로 대표 되는 것 같아요 데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관계성 멤버들 간의 관계성이 되게 잘 드러나요 역시 제일 눈에 띄었던 건비랑 지민의 관계성 시작부터 끝까지 이, 이들의 관계성이 제일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이게 의상에서도 이게 묶여져 있는 게 있었죠 그두 명이 서로 티키타카가 그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같이 춤을 추면서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지 그런 관계성이 잘 보였고 마지막 엔딩으로 대표 되듯이 서로 일곱 명의 멤버들이 끈끈하게 손을 잡고 이 장면으로 이 관계성은 대표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멤버들 관절 괜찮을까? 체력 괜찮을까?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국이잖아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체력 건강관리 너무나 중요한 때잖아요 멤버들 몸 괜찮을까? 이거 방탄소년단 안무는 그래요 와 진짜 연습 많이 했나보다 이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런 무대니까 그냥 연습을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무대만 연습한 게 아니잖아 블랙스완도 하고 얘도 하고 또 다른 뭐 무대들까지 연습하고 스케줄 소화하고 하면 도대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연습을 했지? 어 진짜 멤버들 관절이 걱정돼요 오늘 발음이 좀 방탄소년단 발음이 잘안 되네요 왜 그럴까? 나 혀도 지금 혀가 마비됐나봐 입이 뭔지 알죠 그거? 뭔지 알죠? 그 감동 먹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는 그런 상태 알죠? 나 지금 혀가 마비됐나봐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방탄이라는 이름대로 진짜 몸이 관절이 다 방탄이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맨날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면은 몸 상할까봐 그게 진짜 너무 걱정된다 음 우리 몸은 되게 정직하니까 쓸수록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멋있는 이런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발 건강에 무리 가지 않도록 빅히트 애써주세요 할말이.. 무슨말을 더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멋있어 요 봐봐 얘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금 보다가 심장이 무리와서 이게 숨었어 멋있었 지도두 박수 박수 박수